C, Q는, 그러면 각 B, O, C는 E, E-A가 될 거고요. 이 다음에 각 B, A, C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친구는 E-A가 되겠네요.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배가 됐죠. 예. 네. 그래서 그 공식이 원주각의성질을 성립하는 겁니다. 공식 또 여기가 A고, 여기가 A예요. 한층 더. 음, 그럼 여기는 e A가 되겠죠. 네. A, 에 그래서 네, 50도 위에, 위에 위에 A, A가 25도 씩 음. 그리고 여기는 B이에요. 여기 네. 50도, 여기가 50도, 네. 여기가 50도. 음. 그리고 e B죠. 네. 그럼 B도 25도 씩. 그래서 저 A 플러스 B는 음. 25도 플러스 25도니까 50도가 됩니다. 여기가 음. x고, 음.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같은 삼각형이니까 여기 120겠죠? 네. 그러면 여기 여기 120도는 직선이고. 있 이렇게 16을 하겠지 네 그래서 얘는 15분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일단 먼저 sin 세타는, 응. 그 응. 세타는 1분의 x죠 1분의 x cos 세타는 1분의 y는 y fn y. 응. 세타는 y분의 x잖아요 응. 근데 여기서 보시면 cos 세타가 y고 s i 세타가 x잖아요 그러면 fn에다가 뭔가 대입할 수 있게 생겼죠 응. 그래서 fn 세타는 y분의 x 면서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커미바입니다. 음,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직각삼각형이 되겠죠. 네. 직각한, 에, 그 피타고라스 성질을 쓰면 네. 1이 비편이고 네. 1의 제곱이 그리고 사인 제곱 음. 세타 플러스 코사인 음. 제곱 세타. 음. 그